근데 우리 뜨다 보면은 어? 실이 조금 짧을 텐데 하는 부분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한볼로다 완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실을 연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실이 한한뼘 정도 남았다 하시면은 그대로 들어가서 데리고 나온 상태에서 앞쪽으로 빼서 실 잡아주시고요. 우리 새로 연결할 실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대고 얘도 조금 여유 있게 한뼘 음. 이렇게 한뼘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실을 걸어서 빼주면 연결이 된 거고요. 자 앞으로 뺐던 실 뒤로 빼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 그대로 뜰 건데 이게 지금 빠지려 그러죠.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늘어나버리죠. 그래서 얘는 그러면 뒤에 있는 거랑 미리 살짝 묶어놔요. 이렇게 그리고 잘라둔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숨길 거예요. 나중에 돗바늘로 숨겨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는 그대로 아직 안 끝났어요. 1, 2, 3, 4, 5, 6, 7, 8, 9, 10